어...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몬스터헌터를 정말 좋아해요 짜릿한 액션에 흥미롭고 간지 터지는 몬스터를 보는 맛에 하는 그런 게임이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신작? 어 당연히 샀죠 너무 신나서 한달 전에 커뮤니티에도 자랑했는걸요 그리고 이번에 닌텐도 신작으로 나오면서 정말 갖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아미보라는 녀석이죠. 보기엔 그냥 콜 좋은 피규어 같지만 이 피규어를 사면 이렇게 간지터지는 복장을 함께 게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 이거 당장 사야 해! 라는 마인드로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조금 늦긴 했지만 아직 검색 결과가 11만원? 아 저거 해외구매 대행이라 비싼 거네. 20만원? 진짜 미친 건가? 어 아, 보니까 정가는 다 전멸이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다면 만들어주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샤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바로 원호령 마가이 마가도입니다 마가이 마가도 이번 몬스터헌터 라이즈의 간판 몬스터이자 호랑이를 닮은 독특하고 개성있는 비주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죠 이야 이극강무도한 비주얼 좀 보세요 누가 봐도 흉폭한 재앙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외관에 못지 않게 실제 게임에서도 엄청 매서운 녀석인데요 특히 이런 점을 다른 비룡종 몬스터와 영역 다툼을 할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날아다니건 말건 그냥 폭발점프를 해대면서 땅바닥에 그대로 격추시키는 모습을 보면 야 이거 진짜 제대로 위험한 녀석이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자 마가이 마가도가 어떤 녀석인지 충분히 알았으니 이런 악랄한 녀석의 모습을 떠올리며 제작 과정을 짚어볼까요? 1단계는 회로와 몸매 다듬기 작업입니다 늘 하던 초반 작업이지만 이번엔 약간 다르게 할 예정이고 2단계는 본격적인 세부 묘사입니다 나중에 좀더 얘기는 하겠지만 이번에 특수한 비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1단계는 스킵하고 세부 묘사부터 보셔도 괜찮습니다 3단계는 배경과 특별 기능 추가입니다 이번엔 간단한 배경과 함께 정말 특별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배경은 몰라도 특별한 기능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단계부터 시작해보죠 이번에는 좀 독특하게 할건데 배터리를 이번에 뼈대와 한몸으로 만들어줄거예요 사실 모형같이큰 작품을 만들 때 회로는 많이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터리같이 부피가 큰 것들은 몸속에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회로들은 몸 밖으로 빼낼 건데요. 전선을 팔에 감아 내려가면서 빼낸 다음에 충전 단자와 스위치를 연결하고 거꾸로 거슬러 가는 연어처럼 다시 팔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배터리가 있는 데까지 돌아와서 전압을 올려줄 수 있는 DC 컴버터까지 연결해주면 기본 회로는 끝입니다. 기본 연결을 다 했으니 이제 LED를 추가해야죠. LED가 들어갈 위치는 꼬리, 다리 뒤쪽, 양팔에 하나씩, 팔 앞쪽과 머리에 3개까지 해서 총 8개가 들어갑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다른 작품보다 들어가는 부위가 엄청나게 많네요 아 지금 영상에서는 광섬유를 미리 달아놓는데 무시하세요 제가 깜빡하고 빛의 색을 안 바꾸고 저랬더라고요 지금 저렇게 달아놓고 나중에 떼내는데 고생했어요 이래서 자기 계획은 항상 잘 숙지해놔야 고생을 덜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오차나 차질 없이 불은 잘 들어옵니다 하지만 마가이마가토가 내뿜는 빛은 이런 색이 아닙니다 먼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명을 손보도록 하죠 다음은 마가이 마가도의 몸매를 만들 차례입니다. 상체 부피가 약간 부족하니까 알루미늄 호일로 부피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 클레이로 감쌉니다. 맨 처음에 클레이를 붙일 땐 먼저 뼈대 에 밀착시켜서 붙여야. 이후에 근육이 잘 붙습니다. 본격적으로 근육을 붙이기 전에 LED의 색깔을 바꿔줍니다. 보라색 아크릴 잉크로 빛이 나는 부분들을 골고루 발라주면 되는데 광섬유의 아크릴 페인트를 직접 바르니까 빛의 색깔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결국 광섬유를 다 떼고 LED 색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광섬유를 붙여주니까 제가 원하는 아주 깔끔한 빛이 나와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시 몸매로 돌아가서 이 근육을 만들어야죠 마가이마가도의 근육은 여태 모노 작품이랑 다르게 용의 형태나 파충류의 형태가 아닌 야수에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마가이마가도의 모티브가 되는 호랑이의 해부학도나 등부분이나 꼬리가 악어랑 비슷해서 악어의 해부학도도 약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무투파인데 비실비실해서는 안되죠 그러니 근육은 꼭 빵빵하게 하시는거 아시죠? 이제 근육의 형태가 자리잡았으면 기본 피부가 될수 있는 클레이를 발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당연히 피부니까 전신에 빈틈이 없도록 잘 메꿔주세요 그리고 이건 다른 사람한테 말로만 들었던 기술인데 클레이에 물을 약간 뿌려주고 표면을 다듬어주면 표면이 더 매끄러워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와 이렇게 편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그동안 몰랐을까를 생각해봤는데 다 작업하고 클레이 색으로 제 손이 염색된 걸 보고 아 내가 이래서 생각도 안했구나 싶었어요 이번에는 3D펜으로 이런 물결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건데 이걸 어디다 써먹냐면 이렇게 아주 제멋대로인 광섬유를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켜놓기 위해서 불꽃이 흐르는 모양대로 만드는거죠 이때 광섬유와 3D펜 구조물을 접착할때는 글루건이 좋으니 글루건을 잘 다듬어가면서 완전히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로 양쪽 팔에도 똑같은 작업을 하면 1단계 끝입니다 이번엔 준비단계에 뭔가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하지만 진짜 시간걸리는 작업은 이제부터인거 아시죠? 이제 2단계, 세부 모델링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꼬리부터 시작합니다 나름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 작품은 꼬리부터 비늘을 만드는 게 이후에 외관 쪽으로 더 예쁘게 나올 것 같더군요 여튼 시작은 이3 0창 같은 꼬리부터 만드는데요 약간 빈틈이 있게 만들어야 이렇게 LED 빛이 틈새로 잘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아래쪽은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빈틈없이 비늘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비늘은 전부 마른 모형 비늘입니다 그러니 배열만 잘 맞춰가면서 복부 아래까지 전부 채워나갑니다 특히 마른 모양 비늘은 배열을 생각 안하고 무지성으로 붙이면 나중에 비늘을 다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대참사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늘을 붙일 때 눈으로 계속 배열을 확인하면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하면서 미리 말하는 거지만 위쪽 비늘 색깔이랑 아래쪽 비늘의 색깔은 완전히 다릅니다 위쪽 비늘은 어두운 보라색이기 때문에 위아래 상관없이 두색다 미리 만들어놔주세요 꼬리까지 다 되었으면 이제 복부로 올라갈 차례입니다 복부 역시 꼬리의 연장선과도 같습니다 똑같이 쭉 올라가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슴 부분은 약간 다르죠? 가슴 부분은 가슴 근육에 맞게 비늘 모양을 나눠서 두 갈래로 나눠가면 됩니다. 즉, 가슴부터 비늘 모양이 W자로 계속 나온다면 완벽하신 거고, 아니라면 다 떼고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그리고 가슴의 정중한 명치도 마른 모양 비늘로 채워나가면 됩니다. 다음은 옆구리를 할 차례입니다. 아까 오프닝 때 특수 비늘을 설명했었죠? 옆구리 비늘의 시작은 오각형 모양으로 쭉 따라 내려가고, 옆에 면적을 넓힐 땐 이렇게 일렬로 클레이를 붙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해 비늘이 나눠진 형태로 잘 나눠줍니다. 하지만 얘 자세가 작업하기엔 좀 불편하니까 침대 좀 깔아놓고, 나머지 부분 똑같은 방식으로 채워줍니다. 그건 그렇고 이전에 쓰던 방법에 비해 매우 간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 방법은 갑옷 같은 비늘을 가진 마가이마가 도라가능한 겁니다. 다른 작품에서 이런 방법을 써먹기엔 약간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 만일 다른 걸 만들 때 써먹을 생각이시라면 머릿속에서 한 3, 4번 정도 매치를 시킨 다음에 이건 써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때 써보세요. 다음은 다리인데 다리부터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아랫부분 비늘을 붙이는 원리가 계속 반복이거든요. 진짜 재미는 윗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아랫부분은 최대한 핵심만 짓겠습니다. 다리 부분은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가장 중심이 되는 메인 비늘이 타원형 비늘인 것 빼면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러니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목 부분은 약간 다릅니다 쇄골 라인은 도구로 비닐 처리를 해주고 목도 똑같이 표면을 한번 덮은 다음에 도구로 비닐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때 목 비늘을 붙일 땐목 근육이 어느 정도 따라가게끔 붙여야 자연스러운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형태가 복잡해서 이런 식으로 다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팔을 할 차례입니다 팔도 다리와 비슷한 방식인데 일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타원형 비늘에 마름모 비늘을 섞어가며 쓰는 건 똑같지만 팔 안쪽 부분은 잘안 보이는 데다가 저기까지 일일이 하면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표면에 클레이를 바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해 비늘을 격자 무늬로 표현해줍니다. 나중에 이 방법은 다른 작품을 만들 때좀더 심화를 해보도록 하죠. 나머지 비늘은 똑같습니다. 전부 마른 모비늘과 원형 비늘로 채우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아래 비늘은 끝입니다. 아래 비늘은 여태 했던 작품과 별 차이 없어서 꽤 쉬었죠? 이제 약간의 마무리로 잔가시들을 비늘 사이사이에 박아서 약간의 디테일을 더하는 것으로 끝내고 이제 기다리던 위쪽 비늘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꼬리부터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꼬리 일부분은 밝은색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꼬리 안쪽 비늘마다 보라색으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몸통에 가까워질수록 단풍나무잎 같은 비늘을 하나씩 올립니다. 이때 포인트가 있다면 각을 정말 잘 살리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이 각이 잘 잡혀야 멀리서 볼 때도 더 입체감 있고 마가이마가도의 특징인 갑옷 같은 비늘의 특징도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모양만 특별한 노가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노가다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튼 이렇게 정성스럽게 비늘을 만든 다음에 비늘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가시를 붙이면 됩니다. 한 줄당 가시가 3개씩 들어가니까 뭐... 아무튼 힘내십시오. 이렇게 가시를 다 붙인 다음에는 앞에 비늘과 색깔이 이어지도록 경계선 부분을 보라색으로 색조화장합니다. 다음은 다리 부분인데 우선 빈칸은 다 마른 모양 비늘로 다 채울 거예요 여기 부분은 비늘 크기가 약간 좀 커도 괜찮습니다 사실 비늘이란 게 크기가 커도 배열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배열 생각만 잘 하시면서 발끝까지 내려옵니다 발끝까지 내려왔다면 이제 발가락도 해야죠 호랑이가 모티브인 만큼 발가락도 호랑이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발톱은 당연히 날카롭게 해주고요 이제 허벅지를 하기 전에 등과 이어지는 비늘을 먼저 붙이고 바로 허벅지 비늘을 붙입니다 허벅지 비늘은 일반 비늘과는 다르게 갑옷 같은 비늘이 특징인데요 마치 일본식 무사 갑옷처럼 넓적한 판을 여러 개 이은 것 비슷합니 다만 다 중간중간에 각진 부분이 들어가는 것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잘 살려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각진 부분을 더 엣지있게 하기 위해 잔가시들을 각진 라인 따라서 붙여줍니다 이런 잔가시를 닿으면 아까 꼬리를 했던 것처럼 보라색으로 그라데이션을 내면 되는데 뭔가 완성해보니까 가시라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떼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지성으로 비늘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이번에 다시 하면서 약간의 각질의 디테일도 더해서 만드니까 좀더 퀄리티도 좋고 괜찮았어요. 아유, 진작 일했으면 시간 낭비를 덜 했을 텐데. 여튼 이런 방식으로 허벅지를 다하고 나면 이제 옆구리를 타고 상체로 올라가야죠 여기부터는 마가이 마가도 전용 비늘인 사다리꼴형 비늘이 들어갑니다 한쪽 부분이 더 날카롭고 마른 모양 비늘보다 좀더 길쭉한 모양이죠 이렇게 한 줄을 붙이고 이번에 옆구리 할때 썼던 한 줄의 선형 비늘을 깔아줍니다 이제 이걸 사다리꼴, 선형, 사다리꼴 이런 식으로 사, 선, 사, 선, 사 이런 식으로 배열에 붙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보면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제 말에 속는 셈 치고 그냥 다 붙여보세요 진짜 마가이 마가도처럼 갑옷 같은 느낌의 비늘이 나옵니다 물론 비늘을 붙일 때 일정한 배열에 맞춰서 해줘야 겉보기에 매우 깔끔한 형태가 나옵니다 아 제가 너무 배열에 신경 쓰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 같네요 그냥 뭐 그만큼 중요하단 얘기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등에 가까울수록 비늘에 장가시를 붙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또한 장가시는 머리에 가까울수록 더 길게 해줍니다 이제 등을 해야죠 등은 어떻게 보면 꼬리비늘의 연장선과도 같은데요 방법은 꼬리비늘을 만들었던 대로 단풍잎 모양을 유지한 대신에 비늘을 정면에서 봤을 때 W자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위에서 보든 정면에서 보든 둘다 W자 모양이 나와야죠 여튼 이 방식의 비늘로 딱목 직전까지 끝낸 다음에 아까 옆구리를 했던 것처럼 장가시들을 붙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중심에 가까운 부분이니까 크기도 크고 좀더 강해보이라고 한 줄당 개수도 더블러 쳐주죠 그리고 정가운데도 장가시를 붙이면 되는데 이게 다 붙이고 나니까 장가시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꼬리부터 등까지 두줄더추가해줬어요아다 붙이고 나니까 정말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네요. 팔은 다리와 옆구리를 했던 방법이 약간 섞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전부 기억하시고 금방 따라하시겠죠? 어깨와 팔뚝 둘다 근육 덩어리의 경계선이 되는 부분은 선형 비늘을 쓰고 그 외의 비늘들은 전부 마른모형 비늘로 다 채우면 됩니다. 다음은 앞쪽 팔인데요. 먼저 칼날처럼 튀어나온 새끼 손가락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들은 고양이과 동물다운 앙증맞은 발을 만듭니다. 그리고 팔뚝부터 비늘을 둘러주는데 사실은 여기는 비늘보다는 갑옷이라 하는 게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크게 한번 둘러주고 무늬를 내준 다음에 그 위로 한줄더 씌우면 끝이거든요. 이거 예전에 동양식 갑옷 만드는 방식과 유사하죠? 제가 그래서 갑옷 같다는 얘기를 꺼낸 거죠. 여튼 이런 초코 소라빵 같은 형태의 갑옷이 완성되면 손가락에 날카 발톱을 부착하고 오랜만에 타원형 비늘로 손 전체를 채워줍시다 그리고 이렇게 다 붙인 다음에는 칼날 같은 새끼손가락도 만듭니다 새끼손가락은 약간의 톱날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어느정도 염두를 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몸체는 머리와 어깨만 남았습니다 머리와 어깨는 빠르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어깨는 어깨뽕처럼 크게 나있기 때문에 클레이를 덧붙여주고 어깨 너비 사이즈가 특대인 만큼 사다리꼴 비늘도 특대로 만들어줍니다 뭐더 나아가 얘기를 하자면은 어깨와 목에 들어가는 비늘들은 전부 특대 사이즈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목 비늘은 머리에 가까워질수록 목 비늘이 W 모양에서 더블 W 모양으로 바뀌면서 붙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여태 목과 어깨를 했던 박식 똑같습니다. 이전에 장가시를 붙였던 라인을 따라서 그대로 장가시들을 붙여주면 되거든요. 아 이제 모델링이 마지막 머리입니다. 머리는 아래턱부터 먼저 붙인 다음에 이빨을 만들어주고 같은 방식으로 만든 위턱을 그대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마가이 마가도 얼굴형에 맞게 살을 붙여가면서 얼굴 부피를 늘려가다가 완두콩 같은 눈알도 집어넣어주고 그 뒤로 한국 전통 그림에서 볼법한 호랑이 그림처럼 얼굴 형태를 다듬어줍니다. 이제 마무리로 마가이 마가도의 큰 뿔만 해주면 길고 길었던 모델링은 완전히 끝입니다. 하지만 모델링이 끝났다고 한숨 돌릴 여유는 없습니다. 색조 화장으로 자연 자연스러... 이렇게 그라데이션 할 부분은 마무리해야죠 그리고 색조화장을 다 바른 다음에 이 픽사티브를 뿌려주면 좋습니다 픽사티브는 이런 분진형 도색제가 표면에 고정될 수 있도록 뿌려서 쓰는 마감제 일종인데요 클레이에 화장을 쓰고 난 다음에는 이게 정말 직방입니다 이렇게 마감 처리까지 하고 나면 길고 길었던 2단계가 끝이 납니다 아 모양이 독특해서 그런지 평소보다 오래 걸린 감이 있네요 하지만 아직 안 끝난 거 아시죠? 마지막 3단계입니다 오늘의 작품을 빛내줄 특별 재료 바로 아미보 코인입니다 이건 마가이마가도 특전 아미보 피규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약 5천원짜리 코인형 아미보인데요. 사실 여기에 피규어만 달면 시중에서 파는 아미보 피규어의 리미티드 에디션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초대형 아미보로 변신하는 거죠. 여튼 이 아미보 코인이 정면에 잘 보이도록 부착을 해주고 다음으로 아까 만들었던 조명들을 정리해줘야겠죠 왼팔과 왼다리 앞에 달아놨던 조명에는 광섬유를 각각 달아서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켜놓고 바닥은 전부 코르크 클레이로 덮어 흙바닥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측면은 깔끔한 편이 좋으니까 검은색 클레이로 한번 두르도록 하죠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완전 쌩 흙바닥이라 보기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롤드체스판을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서 바닥에 코르크 파우더를 뿌려서 잔디밭을 만들어주는거죠 이제 마지막 임팩트 공정입니다 마가이 마가도는 귀화라고 불리는 특수한 화염을 몸에 두르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여태 만들었던 조명들 위에다가 길게 찢은 탈지면을 붙여서 흘러나가는 불꽃의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야 불만 껐을 뿐인데 생긴게 아주 기가 막히네요 마지막으로 귀화에 알맞는 도색을 에어프러시한 다음에 저의 트레이드마크인 로고만 찍어주면 마가이 마가도 완성입니다 오늘의 작품 원오룡 마가이 마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호랑이같이 위압적인 외모에 갑옷을 두른 듯한 독특한 외형 그리고 눈만 마주치면 귀화로다 박살내버리는 흉포함까지 아 제가 이 맛에 몬스터헌트어합니다 그야말로 악영무도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몬스터인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얘를 사냥해서 만난다면 매우 짜증나는 녀석이지만요 모른 작품을 만든지 얼마 안돼서또모른 작품을 만드니까 빡세긴 하네요 그래도 이번 같은 경우는 마가이 마거드의 독특한 외형 덕분인지 몬스터의 비늘을 만든다는 생각보다 갑옷을 만든다는 생각이 더 들었네요. 그럼 이번 작품 감상평은 여기까지 끝내고 초대형 특대 사이즈의 아미보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당장 해야 하는 게 있죠? 이번에 모논을 사면서 같이 산 특전 프로콘입니다. 컨트롤러에 대문짝만하게 마가이 마거드가 그려진 게 아주 예술이에요. 여튼 빨리 상점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특전 이상을 받아 봅시다. 이렇게 컨트롤러에 인식할 수 있도록 가까이 대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까 부착시켰던 아미보 코인에 가까이 대면 되는데 아 뭐야 왜... 화면이 다음으로 안 넘어가죠 이게 컨트롤러가 커서 그런지 아무리 해도 인식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작은 조이콘으로 인식해보니까 인식이 아주 잘 되네요 아 내가 원하던 그림이 이게 아닌데 그래도 제가 원하는 걸 손에 넣었으니 된거 아닙니까? 덕분에 고퀄리티 피규어도 만들고 개간지 장비도 없고 아 이런 게 일석이조죠 하, 장비 때깔 좋은 거 봐라 역시 이런 장비를 입어야 게임 할 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춘두기도 저 따라 신났네요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살다살다 살다 아미보가 없어서 만드는 경우는 저도 처음이네요. 앞으로 가끔 이런 없어서 만드는 컨텐츠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더 멋진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